뭐 왔어 뭐 왔어 님들 소리 들리지 헉 코끼리 왔어 어떡해 어떡해 아, 일단 저장해 흔들려봐 저장해 일단 범이도 왔다 야집 부시지마 제발 집만 부시지마 얘들아 제발 집만 부시지마 우리집 날라안다 얘들아 우리집 집은..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아이고 저 나쁜 녀석들 내 집을 부수네 나쁜 녀석들아 추워 죽겠다 이 녀석들아 아 이거 돌땡이도 없어가지고 이거 이거 못 만드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저 날강도 제보소 아이고 와 잠깐만 거미 두 마리에 코끼리 두 마리에 몸 통박치기 하는 애도 왔었는데? 아 꺼져라 이거 멀리서 땜목으로 잡아볼 걸 그랬나? 야, 잠깐,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오! 아니! 쏴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가만히지 마, 가만 아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, 가만 있어. 아, 이게 안 맞네. 아, 내 집. 개집인가요?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저의 소중한 스윗홈이에요. 아우, 야, 이거 집 잘못 지었다. 문, 문 어떡하냐? 집 잘못 이거 잡은 수상 모시기 뿐이야. 이거를 만들어서, 어, 이거를 만들어야겠어. 이게, 이게 답이다. 분노의 도끼다. 됐다. 와, 저또 왔어. 근데 저 뭐예요? 저또온 거? 와, 그새를 못 참고 또 털어갈라고? 진짜 너무하다, 니네는. 진짜 악질이다. 헐, 헐, 헐. 더, 그렇지. 아, 미친, 이게 끝이야? 아, 저기요. 아. 어, 막대고 이걸, 이러고 하, 하고 있어야 된다고? 와. 대신감.